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웨스턴 디지털사의 외장하드이 WD 블랙 D10 모델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가지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WD 엠베서더로서 이 제품들을 대여를 받아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새 제품은 아니라는 점 감안해 주시고요 바로 제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 상자를 딱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 블랙라인업에서 가장 큰 용량을 담당하고 있는 D10 모델이에요 용량은 8TB고요 전송속도는 250Mbps로 굉장히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거의 2.5배 정도의 속도를 낸다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게임 드라이브라고 적혀 있습니다 블랙라인업 자체가 웨스턴 디지털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를 필요로 하는 게이머들을 겨냥해가지고 이 제품을 내놨다고 해요 이 외장하드의 빠른 속도가 게임을 하는 사람한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영상 제작이나 다양한 디자인 등 이런 빠른 속도를 요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물론 프레임은 게임 드라이버라고 해놨지만 홍보를 할 때는 게이머와 전문가를 위한 드라이버라고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Works with,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그 PC 이렇게 세 가지 전부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이 D10 모델을 엑스박스 에디션으로 해가지고 8TB가 아닌 12TB 모델도 있더라고요 뒤집어 보면 요 제품에 대한 이미지와 설명이 또 있지만 이거는 제가 제품을 꺼내고 나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3.5인치 HDD를 탑재하고 있고요 일반 USB에서 마이크로 B 케이블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AC 어댑터 그리고 퀵 인스톨 가이드가 안에 들어있다고 하네요 바로 언박싱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주시면요 벌써 파티션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전원 어댑터와 악세사리가 있는데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설명서들이 있습니다 이 설명서들은 뭐 읽으실 분은 읽으시면 되고요 바로 이거를 뒤집어 주시면은 짜잔! 본체가 옆에 플라스틱에 보호가 돼가지고 나옵니다 아... 굉장히 묵직해요 이 컨테이너 같은 디자인이 되게 투박해 보이면서도 올블랙으로 한 점에서 조금 세련돼 보이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 본체는 여기 이렇게 놔두고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자, 되게 신기해요 이런 외장화들은 처음 봤어요 전원을 탈부착이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끼워져요 그리고 이걸 밑을 누르고 빼면은 빠지는 그런 구조로 각 국가 콘센트별로 다 갖다 놨어 일본과 한국만 봐도 콘센트 돼지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나라 어디를 방문할 거냐에 따라서 갈아 끼워줄 수가 있어서 따로 어댑터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행을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본체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 악세사리가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외장하드를 이렇게 눕혀서 쓸수 있도록 이 뒤에 고무마개들도 있어요 근데 요 밑에다가 이렇게 끼우면 이렇게 세워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로고가 세련되게 박혀있고요 3.5인치 HDD가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게임드라이버라는 이렇게 디자인문구가 적혀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로 전원쪽을 보시면요 여기 이거는 쿨링팬이에요 아무래도 대용량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게임을 하게 되면은 발열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자체적으로 쿨링팬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발열 문제를 확 잡아줍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은 요런데 공간들이 또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열들이 쉽게 방출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돼있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여기 USB 단자 두 개가 있고요 여기는 데이터를 바로 옮길 수 있는 USB-B 타입 단자 가 있고 여기는 전원 단자가 있습니다 이 USB 단자 두개 같은 경우는요 PC 사용자 입장에서는 오 USB 허브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아쉽게도 USB 허브 역할은 안하고요 충전 역할만 합니다 일반적인 5 w 짜리 충전을 넘어서 7 5 w 트의 충전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콘솔 쪽을 어, 겨냥을 해가지고 넣은 USB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 컨트롤러나 이런거를 이곳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충전을 해서 사용하면은 좋은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PC로 사용하신다고 하더라도 핸드폰 충전에도 용이하기 때문에 뭐 어찌나 잦잖아 사용 용도는 충분합니다. 제품의 디테일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제품의 외관이 아닌 실제 성능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250Mbps, 그 750rpm 속도로 데이터를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고요 일반 외장 하드보다 2.5배 정도 빠른 속도예요 데이터를 그냥 일방적으로 옮기면서도 나타나지만 게임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로딩 속도가 확실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게임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내장 드라이브랑만 비교를 하면은 별로 차이가 크게 안 느껴질 것 같아서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이 또한 WD 제품인 WD 엘레멘트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방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짧지만 정말 작은 용량인 게임 런처를 실행하는 것 자체도 아주 미세한 차이가 나타나요 근데 이게 게임을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대용량의 데이터들이 왔다갔다 하기 시작하면 차가 더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부트캠프를 설치한 제 맥북 프로의 하드드라이브가 ssd인 점을 감안을 했을 때 ssd만큼은 알지만 정말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엘레멘트와 비교를 하면은요 거의 10초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접속을 하면은 이 속도 차이가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기존에 들고 있던 WD 엘레멘트 같은 경우는요 접속하는데 거의 1분 넘게 소요가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D10 같은 경우는 거의 반 정도까지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을 갖고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속도 차이가 SSD와 HD 그리고 그딱 중간에 이 D10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또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요 소음인데요 이 D10 같은 경우는요 소음이 거의 발생을 하지가 않아요 이 HDD를 읽는 소리가 조금씩 나기는 하지만 이게 저의 기존에 들고 있던 WD 엘레멘트와 비교했을 때 아예 없다 싶을 정도로 안 납니다 어, 소음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액티브 펜 덕분에 발열 문제도 거의 없습니다. 건드렸을 때 뜨겁다거나 뭐 이런 거는 전혀 못 느꼈고 약간 따뜻해지는 정도? 겨울에는 손난... 로 그리고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지금 네이버에서 28만 원 정도의 약간 일반 8TB 외장하드의 가격을 고려했을 때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근데 이 속도를 감안을 하면은요. 저는 내가 좀 여유가 있고 속도가 중요하다. 난 이거 쓸것 같아, 영상 편집할 때도 제가 생각해본 게이외장하드를 어떤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까를 고민해봤을 때 게임 스트리머 분들에게 아주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임 스트리머 분들은 게임을 여기다 적재할 뿐만 아니라 게임 플레이 영상을 또 녹화해서 그거를 어딘가에다가 스토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요 일단 디자인도 너무 마음에 들고 하... 갖고 싶다 오늘은요, 이렇게 이 WD 블랙의 D10 네,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다른 라인업도 제가 사용을 해보고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을 펼쳐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절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여기 보시는 이... 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이... 안녕... 아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로...